울진군는 16일 후포면 남울진 문화복지센터에서 입학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보배학교 입학식을 개최하였습니다. 어 반갑습니다. 아이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학생네 처음 본다. <웃음> 1학년 1년 공부해가 이제 글 쓰가지고 맙다고 예. 그래반하기 전에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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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10대에 못지 않았습니다. 지금 입학 축하드리고요. 예. 군수님의, 군수님께 이거 선물 받으셨는데 예. 소감 한 마디 해 주세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죠. 예. 시 어떻게 되세요? 80살. 예튼이세요? 80이요. 예. 어디서 어디에 세요 집은? 집은 저 후포리 여기가 요뭐 여기 그러다신 거예요? 예.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. 예. 감사합니다. 공공열심거예요 끝까지 졸업하실 거죠?